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웃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트나이프 10개를 이벤트로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 하나를 페이스북으로 하나를 퍼간 다음에 거기다가 저를 태그를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퍼갔는지 안 퍼갔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딱다 정리를 했습니다 짜잔 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뭐 이름이랑 주소를 다 보게 되면 은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는 제가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일부러 해 놨고요. 아무래도 개인 신상 정보니까. 총 제가 100분을 이렇게 모으게 됐습니다. 100분보다도 솔직히 더 많은 분들이 이번 이벤트를 참가해 를 주셨는데 제가 직접 방문을 하다 보니 자기만 볼수 있게 영상을 퍼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유령 계정, 그러니까 비어있는 계정에다가 일부러 새로 만드셔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몇몇 분들은 제가 침사 대상에서 어쩌다 보니 좀 제외를 시켜놓고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니 이렇게 100분이 딱 됐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원래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그런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아쉬운 목소리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속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공평하게 할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생각을 했었던 게 페이스북 영상을 퍼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냥 지나가시던 분들도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고 재밌어하고 구독을 누르신 분들이 총 이렇게 5만 명이 될 텐데 그 5만 명분을 제가 다 대상으로 삼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저와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제가 페이스북 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놓은 게 아까 전에 우측에는 100분의 이름이랑 그리고 페이스북 주소가 이렇게 있고요 좌측에는 랜덤스.kr 이라고 이게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름만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은 이렇게 추천번호가 1부터 당연히 1 0 0까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부터 100까지의 랜덤 숫자를 누르게 되면은 네이 느낌표를 누르게 되면은 물음표 대신에 이제 숫자가 하나씩 채워져 나갈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제가 총 12분을 바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손님 61번 61번은 주인공이 네 양뿅뿅님입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89번 손님 네 조뿅뿅님 어이구 한번 흔들었네요 조뿅뿅님 네 세번째 2번 2번 2번 2번 국뿅뿅님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네번째 53번 53번 53번 이뿅뿅님 아이고 53번 이 뿅뿅. 네, 축하드리고요. 94번입니다. 94번 박뿅뿅님.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64번 오뿅뿅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39번 김뿅뿅님. 네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87번 8787 조뿅뿅님 87번 조뿅뿅님 네 조씨가 두 분이 총 나오게 됐네요 자 다음 21번 21번 안 나오는 숫자죠 네 유뿅뿅님 유뿅뿅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총세 분만 더 뽑으면 되네요 짠. 18번님. 네. 이분은 쏙쏙 뭐, 쏙 뭐라고 되어있는데 닉네임 같거든요. 네. 제가 이건 확인을 해봤는데 괜찮으신 분이라서 제가 추가를 시켜드린 거였고요. 짠. 91번. 어, 또나온 숫자인가? 아 아니네. 다행입니다. 자. 91번. 서뿅뿅님입니다서 님네 축하 드리고요1 2 3 4다 6, 7 8 9 10 11네 대망의 마지막 한명 똑같 네 34번 입니다 짠짠짠짠짠네 이렇게 한 번도 숫자가 안 겹치고 이렇게 추첨이 완료가 됐습니다 34번 정 뿅뿅님 네 이렇게 제가 총 12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고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바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드려가지고 네, 주소 안내를 받아서 제가 일괄적으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택배비는 제가 다 부담을 해서 그냥 제품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으신 다음에 어... <웃음> 페이스북에다가 저를 팔로우 하셔가지고 바, 잘 받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 일단은 소원이 있네요 그냥 받았다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좀 속상해버릴 겁니다 네 12분께 메시지를 보내드려가지고 네잘 상품을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다음번에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약속을 할게요 10만명이 됐을 때는 제가 아트나이프를 총 50개 네 50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네, 개인 분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거는 아닌데 제거 명함도 같이 하나 껴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쁘게 잘 만들었죠? 자, 뒷면에는 QR코드랑 제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있네요. 아무래도 개인 신상이랑 연락처를 제가 공개를 안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 부가피하게 됐는데 먼 훗날에 제가 언젠가는 네 얼굴도 공개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더 소통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이번 이벤트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재밌는 이벤트로도 찾아가도록 하고요. 더 많은 즐거운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